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블루토스의 콩콩입니다. 어,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 실제로 제 지인들도 한세명 정도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, 뭐, 비트코인 찾다가 어, 너를 봤다 신기하다 막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래서 어,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관심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 막 유입이 되고 있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, 막상 뭐 해보면 어렵진 않은데. 이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두려워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약간 기술적인 개념들이 좀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, 여러분들한테 오늘 정말 초심자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어, 사는 법. 요거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같이 스텝바이스텝으로 한번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. 자 일단은 국내 거래소 중에서 뭐 업비트 비썸 많습니다. 근데 이두 어, 가지 거래소 중에서. 업비트 쪽이 조금 더 쉬워서 일단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법 요거를 차근차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. 일단 업비트 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. 근데 주의하셔야 될게어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도메인을 약간 사칭해 가지고 이 피싱하는 사이트가 많은데 어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업비트 한글로 치시지 말고 어 www. 어 업비트.com 요거를 영어로 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좀 안전합니다. 네. 접속을 하시면 은 이렇게 사이트가 뜨고요 네, 오른쪽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누르시면 은 어, 카카오 계정이랑 이 연동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업비트가 사실 카카오톡이랑 연관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어, 카카오톡 쪽에서 이제 주식 관련된 어, 그런 그 사업을 하는 게 두나무 주식회사인데 어, 그 쪽에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랑 연동이 되어 있고요 어,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시면 바로 어, 회원가입이 됩니다 네,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카카오톡 기존의 아이디로 이렇게 어,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어,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이제 카카오톡에서 이 보안 인증을 해야 되니까 보안성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,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명인증 계좌라고 해서 어,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거래소, 그 암호화폐 거래소는 실명인증이 된 계좌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K-뱅크, 어, K-뱅크가 이제 키움에서 만든 인터넷뱅킹인데 어, 여기에서 실명인증을 받아야 어, 거래소랑 그 계좌랑 연동이 돼서 실제 입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마이페이지, 네, 보안인증 여기 입출금 계좌 인증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K-뱅크 앱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계좌 인증을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계좌를, 비대면 계좌를 개설을 한 다음에 이제 보안 인증, 절차대로 따라 하신 다음에 입금 절차가 풀리게 되면 은 K-뱅크에 있는 돈을 업비트 계좌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은 실제로 업비트의 잔고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어, 구매할 수 있는 어, 그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K-뱅크 계좌에서 업비트 계좌로 원화를 입금을 하게 되면 은 예, 업비트 사이트에서 이렇게 원화가 반영이 됩니다 지금 투자 내역 칸에 보면 은 예, 보유 KRW, KRW는 원화를 말해요 코리아원이고 어, 여기에서 현금 비중 100%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,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볼 건데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면 은 여기 거래소 탭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래소 탭에 가시면은 예, 우측 비트코인 있습니다 비트코인 누르시고 이렇게 차트가 보입니다 예, 지금은 뭐 차트를 보면서도 매수 매도를 할건 아니어서 일단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예, 비트코인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옆에 막 가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가격대에 살 건가 이런 화면들인데 일단은 그냥 무시하시고 현재 가격에 그냥 비트코인을 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장가 현재 가격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5 8 8 0 0 원이 있는데 요거를 100%를 비트코인으로 구매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바로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,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은 현재 그 비트코인 가격의 그 변동성에 따라서 내 수익률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 0.08%가 낮아서 현재 45원이 손대요. 네. 어,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어, 이거를 계속 뭐 투자를 하시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계시던가 아니면은 이 비트코인을 다른 이제 알트코인을 사서 다른 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불리던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이제 그 코인을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샀으면 은 나중에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파는지 그리고. 어~ 그 파는 방법도 좀,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들을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